치어들 엄청 많아. 어? 뭐야? 거지도 아니다, 뭐야? 우럭이잖아. 아, 볼락 아니야? 우럭이야, 우럭. 아, 진짜. 너무 <웃음> 그락 뽈락 아니야? 아, 아니, 럭이네이야 우럭. 유럭이야, 볼락이야. 볼락 같은데? 어러기라니까. 봐봐. 아이, 뭐야, 도 씨. 오난나 어, 에러 괴롭힌 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얘들 장난 아니야. 응? 여기 장난 아니라고. 엄청 많이 모였어 아, 수준 낮춰면 안 되겠어. 아, 아 마이크 마이크. 안녕하세요. 비영에 갈치 확인하러 왔다가 갈치는 없고 우럭이네 우럭. 울어. 어 지금쯤이면 비영에 갈치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어선들 되게 많고 아까 저 앞에는 조금 트인 곳이 있었는데 그 냉동고 키신다고 엔진 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더니. 에이 갈치없다 그랬더니 우럭이 딱와 근데 우럭이 잡힐지 오, 오 이거 우럭 입질한다 근데 대부분 치어라서아 그냥 치운인가 보다 그랬는데? 챔질 해보니까? 아아 미끼만 먹었어 아 이거 치락시.. 치락시 은근히 재밌네 이거 아 지금 댓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무창포 가보지 고 갑니다. 저 내일 승선을, 체이소, 뉴 체이소 선생님한테도 전화 드려봤더니, 집사람이 전화 드려봤다는데, 처참했답니다. 내일도 안 나올 것 같아. 마음 비우고 출주하러 갔다 오지 마. 15530인데, 관광 갔다가 그냥 그 낚시점에서 와, 쑥, 쑥 끌고 들어갔는데. 와, 이게 1타 1피로 따먹네? 미끌림 때문에 밑으로 하지도 못하고, 꽁치 미끼, 꽁치 미끼, 여기 판매점에서 잘게 썰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갈치 확인하러 왔는데, 웬, 야, 여기 면방생 사이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면방생은 아니고, 25바. 23 될까 말까 한, 야, 근데, 여기, 진짜, 1년, 딱 1년 만에 와봤거든요? 작년 11월? 그때쯤에 비응항에 선상낚시 오면, 갈치, 풀치, 찌낚시를 했는데, 두 번인가 했을 텐데, 어이, 비하고뭐 이런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전부 다 어선이 막혀 있어가지고, 지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 목적은 이거, 풀치. 풀치 확인인데 풀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나. 와 잠깐만 두레박 어딨지? 네? 우럭 나왔어요. 석축으로 석축으로 가기에는 짐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나나요저에럭 조그만 거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우럭, 애기우럭. 애기우럭도. 아 네. 알고 네. 신기하라 <웃음> 아 발치 선상 낚시. 저네번 해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애기미기야 5분의 1만하이 썰어놨네 기성품이니까 수심 5미터에서 딱 1미터 줄이고 4미터니까 아 이건 눈 맛은 재밌다 친낚씨가 아니 이, 여기 여기 바다를 비춰야지 나 말고 어. 찌 구경해드려야지 이용해 받아 나왔으면 안 보일까? 저거 저거 입질하잖아. 이거 봐. 와 자잘한 이 입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거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근데 찌낚시 너무 재밌어 들어갔다. 아 이거 세팅만 하고 아들내미 손맛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웃음> 이거 맨날 루머만 하다가 양창되는거 <웃음> 아주 적응 안되네 헤드랜턴이 무거워서 밤에도 버프를 껴야 돼아 진짜 헤드랜턴 그 밴드형으로 된거 사든가 해야지 <웃음> 와 진짜 우럭치어는 엄청나요 근데 우럭치어 이렇게 나은는데 어떻게 손바닥만한 게 나왔지? <웃음> 근데 너 이거 그 뭐야? 어, 아니 긴 거보다 낭창 돼 가지고 이거 하긴 조금 힘들 텐데. 아들, 위험해. 선글라스 보소. 어, 바, 밤에는 선글라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갈치 기본 찌첩이거든요. 찌첩이 찌체비 다 아시겠지만 고부력지예바찌 하나 있고, 밑에 케미를 아, 이거. 제가 잠깐 주차 때문에 잠깐 차, 주차하고 집사람이 채비를 사왔는데 그 낚시점에서 끝보기, 원투낚시의 끝보기 케미를 주셨대요. 부러,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야광은 되니까 쓰긴 쓰는데 이건 원투낚시의 끝보기 케미입니다, 이거. 아무튼 케미, 케미 세 개, 목줄에 이렇게 하고 제일 끝에는 와이어, 와이어 바늘, 갈치 바늘 해서 갈치, 갈치 이렇게 끼시면 돼요. 오, 너무 힘들다. 아, 갑오징어 낚시대로안 돼. 아니, 아빠는 솔직히 이거, 풀치 탐사 왔거든. 어, 네. 입질 왔어. 네. 오, 딴짓 하다가. 아, 이거. 아, 나 진짜. 안 돼. 오, 네. <웃음> <웃음> 공룡만하게 자, 공룡만하게 한 이, 200cm 되는 거 나왔어요 아나참 이거. 부러기? 안돼 이건 바로 살려줘야 돼안 어, 그러면 죽어 네 너무 작다 브로우지긴 무슨 연안에서 기본 삼지 연안이라고요? 내일 저는 무창포로 가는데? 보니까 초속 4m? 뭐, 윈드파인드 보니까 그렇던데. 군산권은 초속 5m 정도? 1m 차인데고 5m면 딱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그냥 제 생각인데, 어제, 그저께? 그때도? 아, 못 봤었지? 아. 이경민님 믿네. 여튼. 아 이거 뭐 감각으로 하는거면 괜찮은데 찌를 봐야되니까 글을 안읽을수도 없고 <목소리> <웃음> 아들이 봐줄거야? <목소리> 알았어 쏘가지네어 <쏟아지네. 웃음> 미끼있는데? 아들 <목소리> 가까이 붙이면 에럭있어 에럭 에러. 에러? 어, 어 대신에 안돼 거부지고낚시때는 내일 아빠 써야돼 이 짜셔 아찐낚시는 뭐 음. 아, 원래 그런거야 미끼는 지가 알아서 먹었네 네. 아빠, 나는... <웃음> 뭐 아들 아들이 해봐 어 아빤 수다나 들어야 되겠다 나... 이거 아들 컨트롤 하기 진짜 힘들다 항상 이거 잡고 이거 딱 들었는데, 줘봐. 들었는데, 어. 내가 얘, 얘를 채비를못 못 잡겠어. 어.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바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벽에 그냥 부딪혀. 이렇게. 그치? 어,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어. 길게 늘어뜨려서 벽에 부딪혀, 이렇게. 이렇게. 어, 벽에 부딪혀서 끌어오면 아빠가 집어등 밑에 묶어놨거든. 어. 이 선이랑 엉힐 거야. 이런 젠땡.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앞에, <웃음> 앞에 <앞을> 잘해봐. <웃음> 어? 어어어 면사매도 있어갖고 찌가 딱 걸리게 해놨거든. 응. 해봐. 자 박진영 왔습니다. 오오 쓰러질 뻔했어. 와씨. 이렇게 할까? 찌? 찌 보이시나? 아싸 보인다. 안 보이네? 잡수 잡수 찌. 아 이정도 돼야지 치즈 보이, 보이시나? 자 저는 채팅창으로 삼촌들이 음. 저는 자식 100마리 잡았다고 용돈, 줘, 용돈 주셨잖아 근데 그걸로 낚시장비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변호사숙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셔? 아빠 나 레이저 핑크 사주면 안돼? <웃음> 집에가서 지놈한테 일렀더니 혼났어 <웃음> 이 글은 특히 따박따박 다 읽, 읽어드릴게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유튜브 구독하신 분이 몇분 없는데 다 읽어주시는 달복이님이 너무 좋다 방점 하나씩 딱딱 찍고 너무 좋다 <웃음> 바람직한 자세시죠? 아유 또는 매너 좋고 설명 좋고 곰 같으시... <웃음> 자기야 강태 기능 없냐? 어? <웃음> 억양법 하셨어 나한테 <웃음> 막 띄워주시다가 띄워주시, 자 김덕구님 안녕하세요 아별호님 네,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챔피언님 <웃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놀랬죠 근데 네, 집어등 때문에 집어등 때문에 왔어요 사실 대륙의 실수에서 그 수중 렌턴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대상원은 풀치였어요. 근데 풀치가 안 나오고 우럭이 반겨줬어요. 어, 상원은 도와주면 요슨이시청자실들이 드시라고 하시는 수고했어요. 꼭 참고와 적발 인터넷 검색하, 검색하시면 되단다. 된다고 된다하시니 아, 요즘에는 괜찮은 분이에요. 형태야 엄 줘봐 저기야 줘봐 제손맛좀 이리, 이리 줘봐 왜? 네? 걷어서 아빠 줘봐 아빠가 손맛 끊임없이 오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뭐, 더 가까이 가까이 조금만 더 풀어서 조금만 더 풀어? 안다기지 마라 다시 대로 아빠 이쪽으로 어. 내일, 내일 아침 누를 거야? 어어 <웃음> 풀어봐 내일 풀어봐 응? 어? 어? 물고 간다 그러니까 물고 가지금트 응. 지금? 일단은... 뭐야? 물고 갔는데 아직 안들어어 이거 안 치고 감기만 될것 같아. 응. 음, 네가 해봐. 저 아, 근데 물고가. 아, 오, 오, 오 <웃음> 와, 완전히 <웃음> 야 잡아서 놔줘야지. <웃음> 바로 움직이고 완다 이거 왜? 완전 크지? <웃음> <웃음> 바람만 보였어? 바람만 보였어? 이럴 때만. 바로 놔줘야 돼? 응. 조심해서 조심해서. 얘 이거 이미 2층 다 줬네. 조심해. 야 이따 커서 개우렁낚시도 보자. 아빠 이거 그냥 감기만 해도 아물 많이 찬다. 어? 물 많이 차. 물 많이 찬다고 응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 너무 빨랐어. 너무 면 물고 가. 저 길쭉한 거 있다. 학공치인가 보다. 여기 되게 종류가, 오,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어, 물고 갔어, 물고 갔어. 물고 있어, 지금,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응. 아니,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해봐. 채보기도 하고 채면서 감아야지. 물었어. 물었는데 아직 끌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세마리야 마리아? 세마리야세아 마리아? 마리아? 세아세 마리아? 세마리가세마리리아세 마리아? 세마리가세 마리아? 세 마리아? 세 마리아? 세 마리아? 잡 마리아? 세에아세마리리아다 우럭 치어야? 우럭 치어보다는 좀더 납작해 보이던데? <놀람> 학공치가 있나봐. 길쭉한 것도 있었어. 입이 너무 작아. 그래? 넌은 거는 있긴 한데 그안학공체가입 작은지 어떻게 알았어? 나? 어. 또 있는 거알지 응. 똑같이가, 내가 똑같다 진짜 많다. 큰 것도 있는데 저 안쪽에는 엄청 큰 것도 있어 어디 안쪽 물속 깊이 오 엄청 큰데 저거 한3 0 c m 는 되고 있는데 네, 아, 뭐, 뭐야? 어 물었어 물었어 안 물었어 어가져 가고 있어 어 가만 봐 깊숙이 있어 어 가져 간다 아봐 가봐 가봐 잡았다, 잡았다. 오이건좀 사이즈 된다 음? 점점 커지는데? 음, 점점 커진다 예? 아 떨어졌다 <웃음> <나갔다, 나갔다. 오, 웃음> 자연방생이야 어 잠깐만 달려있는데 네, 네. 아, 어커 컸어 어, 뭐 응? 뭐, 청새치? 네. 여기는 없어 <웃음> 청새치야? 그 물고기 잡히는 거 봤어? 잡히는 거 봤어? 지금 풍경이 이래요. 여기 아들놈 서 있고, 딸내미 있고, 집사람이 있고, 풍경 이렇습니다. 이자 이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아빠 나딱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아저스테로딱한 마리만. 라스트 딱한 마리만? 막한 마리, 라스트 딱한 마리가 한 시간 걸리는 거아니야 <목소리> 예,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고 아들 녀석 한 마리 잡는 거 오, 입 줄었어 자, 잡는 거 보고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